이 음식을 다 먹어보니까 솔직히 가장 맛있는 건 나머지 음.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맨 처음에 있는 이거 deep fried chicken wings랑 deep fried shrimp food. deep fried chicken wings and deep e d 아, i c o a t h I w a n n this. Dish. 여기 있는 사진이랑 실제랑 똑같아요 저 치킨 윙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와우 그냥 수박을 갈아 넣었는데 이거는 소스 같은데? 나 프라이드 치킨인데 안에 간이 다돼 있어. 요 진짜 맛있네. 토마토 같이 먹는 거야. 음. 한국 치킨이랑 비교해도 진짜 맛있네. 굳이 비교를 하자면 교촌 치킨에 있는 허니콤보랑스파이시콤보 있잖아요. 그리고 뒤 섞어놓은 그런 느낌. BBQ 치킨에서 조금 더 짠맛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새우는 그냥 저희가 볼수 있는 일반 새우 내가 봤을 때 소스 때문에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새우가 진짜 뚱뚱하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인이으버저는 별로 별로인데 아까우니까 다 마셔야죠 썸펌 음, 음, 음, 냄새는 콩나물 냄새 나는데? 음, 시큼하고 음. 이거는 밥보다는 반찬용으로 먹어야 될것 같은데 약간 시큼하고 당근맛이 조금 진한 것 같아 바람을 지금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포크사타이 <웃음> 신기한 게 여기서 타코야키 냄새가 나는데 오징어 냄새가 나 땅콩같아 돼지를 먹는다기보단 또치지 먹는 느낌? 질긴 오뎅리 먹는 느낌? 아쁘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아, 나중에 또 시켜먹을 것같진 않다 잘 먹었습니다 너무 무턱대고 시킨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좀 조합이라는 걸좀 해볼겁니다 이거랑 한양커리카 야물쌤 한양커리 한양커리 한양커리 한양커 쉬림프가 제일 비싸니까 쉬림프 한양커리 야물쌤 개인적으로 새우를 많이 좋아하는데 잼피맛이 나요 그냥 파은 되게 통통해요 야센이라는건데 이것도 또 티푸드로 시켰어요 위에는 면으로 되어있고 아래는 상추랑 야채 그리고 새우 차가울 줄알았서는데 뜨겁네 생각보다 매콤하고 여기서 고수맛이 나요 태국고추가 들어가있다 엄청 맵다 이거 별점 5점에 4점 이것도 4점 맛은 있는데 가격이 너무 불친절해 콜라 아... 스파이시카 아로이 어? 아 매워 태국 고추도 맵다고 얘기 들었는데 진짜 맵네 아, 도무지 못 먹어. 오늘 잘 먹었습니다. s p i c r Tacoma car. t h i 이 one, 음식이. 네고디 프라이드 스트링딩 매운구만 없으면 100.5점 중에 맛점. 이거는 3.5점. 음, 스파이시카. <웃음> 잘 먹었습니다. 어, 뭐지? 오늘은 안녕해? 이고안돼 좋아. 이아 아, 텐딩 콜라. 프라이드라이스랑 러프라이드스킨 right? right 같이 하셨는데 오늘은 빨리 나왔네. can I can I t n d my camera here and then when you go outside and then I will take off. Take o f s okay? Okay, thank you. Uh, I'm from Korea. Yeah, where you from? Ah, e n g l a n d Ah, yeah. English. France. Ah, ah, ah, ah, the middle. You, you wanna one try? Okay. You're from South Korea. South <laughs> Korea. If North Korea, I can't come in here. Just leave. I was here 10 times. How w a s it in Thailand? It's okay. <laughs> Enjoy your meal. You too. Thank you too. Bye bye. Enjoy your life. All right. e o y Ah, e s o m 라고 너무 딱딱해가지게 o 무 좋고요. y 주 재밌었습니다. 이건라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콜라. 미들 라이 오케이 라이이 가격이 무려 15,000원짜리. 이게 15,000원짜리에요 그리고 이건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밥도 따로 시켰습니다 게장도 들어있다고 가 하는데 간장 없는 게장? 아 그래서 밥이랑 같이 먹으라고 하구요 아. 음. 계란이랑 게장이랑 같이 먹어 느낌? 식물맛이 너무 싫어 아이, 맛은 있는데 껍질이 너무 많아 이정도 가 없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3점 맛은 4점이었는데 먹을때마다 껍질을 계속 발라내야 되는데도 싫고 초록색 야채가 너무 많아요 숯맛이 나는데 쓴맛이 입안에 가득 채우면서 그냥 채소만 밖에 안 나요 다음에 먹으라 그러면이돈주고안먹을것같 같은데, 한 15,000원 하는데 사와디 컵 사와디 하 r 원 e 프라이드 피쉬 케이크 then 타이오 이게 말로 만들던파타이 เดี๋ยมัสางนะยาจจนิดนึงนครับ How to make อนี่ๆอ๋ได้ชัย 4 นิดหน่อยม่เปนน้อยเออๆอ๋อกิน้วยสิเอ่อสักมะก้าค่ะขอข้ากันปออือืออร่อยนะอร่อยอร่อย 설탕이랑 이걸 넣으니까 비린내 확실 사라졌어 요 진짜 신기하다 근데 진짜 파괴에 진짜 맛있다 그리고 생선튀김뭐디야 음. 느낌은 동그랑땡 같은데 맛은 약간 고등어 비린내 긴인거못 드시는 사람들 은못 먹겠다. 아 여기도 안에 고수가 들어가가지고 고수 못 먹는 사람들이 못 먹겠는데. 카파이가 맛있는. 카파이 별점 5점 중에서 4.5점. 이 생선 구이는 4점.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스피어리. It's like a s t r i n g e o i e and for l a e Sorry? From Korea? Yes, I'm Korean. I guess South, not n o r t v e r course, South Korea. <laughs> I am gay. Are we? Mary? You? Me? Mary? Yeah.